네가요 아이고야 너무 가까워 코코야, 여기 봐 이, 그 인보이스 네. 서류에요. 그 다음에 요거는 검역소에 이동봉사자라는 편지 네.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넣어 드릴 거니까 도착해서 아시다시피 거, 입국 심사대는 그냥 지나가시고 봉사자 짐 찾고 아이 찾아서 그 포터랑 같이 네. 검역소 들려서 서류 요거 다 보여주시고 준비되면 아마 나와 있을 거고요 그 카톡방에서 저 도착했어요 정도 남겨주시면 네. 저 이제 검역소에 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그쪽에서 진행하시는 게좀더 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EK방님이 저 어디쯤에 있어요 이제 뭐 서류하고 이쪽으로 넘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음, 더예예 중간 더 네, 네. 네. 톡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. 그렇게 해주시면 아,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끝나고 어, 어, 제가 드릴게요 맹견 아요 맹견 아니고요 아니고요. 16주 지났고요. 공격도도 적고 안정도도 안 하고, 소음이라 화물칸이라 상관없어서 그냥 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. 밖에서 열수 있고, 헬드 깔려있고뭐 이것도 무료로 아, 예, 그냥 다 체크해 주시면 돼요 목줄 다 있구요. 여기 도 체크해 주세요. 저희가 서류, 건강지면서 그 다음에 편지, 그 다음에 이거는 안내. 후, 아, 네. 그 다음에 인보이스. 세금에 관한 거. 네. 네. 네. 합니다 아, 저 잠깐 사주려고 했어요. 아, 네네네. 네, 네. 재 <웃음> <웃음> a can you